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박이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아침이에요. 어,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어, 보도자료를 낸게 있는데요. 이제 행안부에서도 지방세법 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 여기 보면, 개정안에는, 어, 1세대 이제 범위를 규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보면 다주택자나 법인의 취득세율 강화된 것들도 나와 있고 어,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Q&A 내용이 있는데 어, 너무 자세히 하면 1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같았어요 어, 앞에 건 대충 읽고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먼저 여기 1세대 범위가 어, 예전에는 20대이면 소득이 있고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봤었어요. 양도 소득세를 매길 때는 어, 그럴 때는 원래 별도 세대로 봤는데 취득세를 매길 때는 이렇게 소득이 있고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양도 소득세의 어떤 그 기준과 같이 통일이 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같아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조금 조정된 게 여기 보시면 어, 배우자와,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원래 보죠. 그리고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어, 일 때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 같은 세대로 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본다 했는데 어,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세대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어도 또 동일 세대에 포함을 해서 보는 걸로 어,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 소득이 따로 있고 주소 달리 돼 있어도 동일 세대 20대 미만은 소득이 70만원 이상 그게 이제 증명이 되면 별도 세대로 양도세처럼 봐주는 게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상속 개실로부터 5년 안까지는 주택수에 안더하고그 다음에 뭐 이사학업, 지업 이런 걸로 일시적 일가구 주택이 됐을 때어 그때 또 1주택은 중과를 안하고 어 그냥 원래 1세대 매기는 그런 세금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도 여기 보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정렬을 이렇게 하는 그런 취득세는 어, 3억 이상 경우만 그동안 또막증여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동안 네, 그거는 이제 조정지역만 적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그럴 때는 정려 취득세율이 3.5에서 무려 12%로 뜁니다 정려세율이 조정지역 내에 있어야 되겠죠 어, 부산에 10억짜리 주택을 정리한다. 부산은 지금은 조정지역이 아니거든요. 뭐 공시가격 3억이 넘어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3.5% 그대로라 소립니다. 조정지역 1대 3억 이상 공시가격 일 경우만 12%로 바뀐다. 이 뜻입니다. 어, 근데 이제 투기 수요와 또 관계없는 어 1주택, 그 1세대 안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 뭐 속,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에 남에게 정리가 아니고 1 세대 안에서 이렇게 할 때는 조정지역이라도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또 3.5% 그대로를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컨트롤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요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돼 음, 있네요. 어이 보시면 그동안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어, 세금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었죠. 다주택자나 어, 법인 취득세율이 강화가 된게어 현재 개정 전에는 4주택 이상은 4%예요. 1, 2, 3주택은 그대로였고. 요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요렇게 또어 4%까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법인으로 집들을 많이 샀었죠. 어 요랬던 거를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조정지역 안에서는 2주택은 8%, 3주택은 12%, 3, 4주택 이상은 다 12%였죠. 요게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2주택은 그냥 옛날 그대로예요. 3주택 이상은 8%입니다. 원래 12% 이겠거이 여겼던 게 8%고요. 4주택 이상부터 12%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주택수 상관없이 무조건 지득겠다하면 12%고요. 어 이렇게 놓고 보면 초롱수당 있는 지금요 부산 같은 경우는 비소정 지역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 집을 한채두채 채 사는 거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니어도 돼요. 이럴 때는 두 번째 집까지는 그냥 원래 예정 세율입니다. 3주택, 세 번째 집을 산다. 요럴 때는 8%고요. 네 번째 집을 산다. 요럴 때 12%가 되는 주택수 하나가 완화가 됐죠. 아우, 이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 싶습니다. 어, 요렇게 이제 됐습니다. 2 주택까지는 비조정 지역이 괜찮으니까. 요 말은 조정 지역에 그러면 조정 지역은 한 채까지는 또 괜찮았잖아요. 조정 지역에 먼저 하나 사고. 그리고 비조정지역을 사면 그냥 취득세가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 어, 비조정지역이 두 채까지 괜찮다 해서 부산에 집 먼저 하나 사고 서울에 집 하나 산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그 집은 8%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잘 생각하셔서 어, 뭘 산다 그러면 조정지역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을 사야 피해가 없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정려 지득세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만 12% 고요 그 외에는 다 3.5% 원래대로 그대로입니다. 어 그리고 지방소득세 역시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 그 양도소득세 냈던 거에 10%가 지방소득세니까 1년 안에 파는 거는 양도세가 70%면 당연히 지방소득세도 7%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2년차는 양도소득세가 60%가 되니까 어, 지방소득세는 그 세금의 그 10%니까 6%로 올라가는 거죠 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전산 정보를 당연히 제공을 어, 공공기관에 해야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야 그 세대가 몇 세대인지를 알수 있겠죠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입니다 공포한 날부터인데 이법 예고가 3일까지니까 4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그죠 어, 경과조치는 7월 10일 이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한 거, 어, 그거는 어,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종전의 취득세율을 이제 적용을 하고 어, 다만 적용을 하되 증빙서류를 확인을 시켜줘야지만 이그 어, 옛날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요 어, 옛날 세율이 적용이 된다 했죠 근데 옛날 세율 기준으로 4주택이에요. 4주택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집이에요. 4주택 계약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는데 이미 3주택이 있었고 7월 10일 전에 계약한 게네 번째 주택이라 하면 1에서 3%가 아니고 요거는 4%가 적용이 되겠죠. 주택이라고 해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옛날 규정을 적용을 하면요, 그런데 어, 그것도 돈 오고 가고 이런 걸또 증명을 못하면 법 개정 이후에 이제 지득하는 어, 걸로 되고 이럴 경우에는 사주택자는 원래는 12%로 되는 거겠죠. 어, 그 전에 어, 증빙을 하게 되면 4%가 됩니다. 3주택자까지는 계약일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거는 어, 원래대로 1에서 3%가 될 거고 그죠. 금액에 따라. 그리고 1세대 범위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주민등록법에 그 법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다 가족이라 하는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은 세대를 분리해서 그주에더라도 1세대로 보는데 20대는 소득을 증명하면 어, 별도로도 봐준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미혼인 30세 30세 미만인 자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 세대에 포함되는지 별도 세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40% 이상의 소득 중위 어, 소득 40% 70만원입니다 70만원 175만원의 40%는 70만원입니다 곱하기 하면 70만원의 소득이 있는 20대의 자녀는 별도 세대로 본답니다 분가를 해가 있고 하면 어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요그다음에 나와 있네요 단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 세대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라고 합니다 어, 요거 잘 챙겨 보시고요 20대는 이제 취득세 계산할 때 어, 소득이 있다 어, 부모와 독립된 세대로 본다 했습니다. 옛날보다 요건 조금 좋아졌어요. 그죠? 양도세와 동일을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 세대를 합과한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되느냐. 부양, 복양합과죠 그랬을 때는 65세 이상 직계 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독립 세대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인정해준답니다. 각각 독립 세대로. 음, 효도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인정해 준대요. 그다음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한 집을 한세대를 부부가 반반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한 세대고요. 근데 부부가 A라는 주택을 어 아내 명의로 반, 그리고 제타인 반. 그다음에 B라는 주택을 남편이 반, 그다음에 또 다인이 반. <웃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세대는 집두 채를 보유한 걸로 봅니다. 한 세대를 A라는 집을 부부가 반반 이렇게 가 있으면 그거는 A주택 하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요거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를 한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해놨더니 5년 이내 상속주택은 주택 소유수에 포함을 하지를 않는데요. 아예 포함 안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상속 개실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어, 추가 지득 주택은 어, 내나 그대로 상속 주택 없는 걸로 보이고 1주택 세율입니다. 그런데 5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럴 때는 상속 주택도 당연히 주택수의 카운트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 상속 지분이 그러면 누구 집으로 그걸 포함을 하느냐 그럴 때는 해당 지분이 제일 큰 사람 그리고 최연장자순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이 똑같을 경우에 지분이 똑같을 경우에 이제 연장자순 그 다음에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어, 1번 지분이 제일 큰 사람 지분이 똑같다 하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 이렇게 판단을 한대요. 그 다음에 분양권 및 입주권도 지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그 다음에 입주권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이건 아마 공급계약서를 쓰고 난 후에 그 추가 분담금 들어가는 그 부분의 입주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그 관리처분 이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입주권으로 바뀌는데 그때는 과세 대상이거든요. 입주권은 그에 해당되는 토지나 그 집은 조금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6번 항목은 그러니까 추후에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돼 있는데 어, 여기 또 토를 달아놨네요. 다만 성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하고 있죠. 실제로. 맞죠? 성계조합원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 내고 있습니다. 4.6% 안 내고 있는 게 아니고 분양권은 안 내고 있죠. 맞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입주권은 내고 있는데 그죠?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택 소유주택 수에는 포함이 된. 어, 양도세를 이제 계산할 때는 향후에 집이 될 그게 분양권과 입주권이기 때문에 다른 집 양도할 때 주택 소유에 카운트할 때 포함을 하겠대요. 하겠대요. 요 해석이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 나중에 이제 주택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마지막 입주할 때만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죠? 그때는 죠그 주택이니까 어 다른 주택수 카운트할 때 포함이 되니까 만약에 부산 같은 경우에 3주택제다 그러면 8%가 될 것이고 요 분양권이 어 4주택제다 그러면 어 그게 당연히 뭐 12%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입주권은 나중에 원래 보전등기료를 내거든요. 원시취득으로 보고 어떻게 한다는 얘길까요요 노클을 해석을 하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여기 있는 8%와 12%가 적용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주택수에는 이렇게 카운터가 어 그냥 되고 어, 승계조합원이니까 토지로 부과하는 요걸로 끝이 낸다, 끝을 이 낸다 끝 낸다는 뜻일까요 아유 법을 보면서도 어렵습니다 이건 국토부의 지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입주권 같은 경우에 나중에 추가 분담금 그거에 대해서 2.96이나 3.16% 내고 많은지 아니면 주택 그걸로 보고 원시취득세가 아니라 8%나 12%나 아니면 1에서 3%를 적용한다는 건지 원래 1에서 3%가 아니거든요. 그 원시취득 그 주택세율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에 대한 해석이 한글인데도 보고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웃음> 어, 어렵네요. 어법 시행 이후 신규 지득분부터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러니까 그러면 8월 3일까지 이미 등기를 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그 입주권은 나중에 그냥 보존등기로 2.96이나 85제곱미터가 넘으면 3.16을 낸다는 뜻이겠죠. 근데 향후에 지득하는건 그러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세율을 얼마를 낸다는 뜻입니까? 분양권 및 입주권도 지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지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주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지득세가 부과됨, 다만 성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지득세 부과 중, 그래서 뭐 어째란 말이죠. 주택수에는 포함하겠다. 나중에 추가분담금을 마지막 잔금 때 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있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또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포함한답니다. 앞으로 주거용은 어 그것도 8월 4일 이후에 이제 취득하는 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그거는 오피스텔은 나중에 업무용으로 설지, 주거용으로 설지, 그거는 완공되고 뭘 이렇게 사용 용도를 정해야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한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가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이 안 됐었죠. 그래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취득할 당시에는 향후에 뭐 세를 줄지 사무실로 임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4%랍니다. 중과가 안 되네요. 그죠죠현그 오피스텔 취득세율 자체가 4%죠. 그냥. 어 그리고요. 어, 합산 제외 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가정 어린이집 제외되고요. 음,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대신 어린이집을 전용한 때부터 소유주택에 바로 포함이 됩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 투기로 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합산중가에서 제외한답니다. 여기서도 좀 궁금한 게이 부분은 어떤 집을 얘기하는 걸까요?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요거는 개인이 취득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재개발 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사는 주택은 나중에 다멸실할 거잖아요. 그렇 그거는 뭐어쩐짠 말입니까? 주택수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거 무엇이?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이 3번 항목이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지금 현재 입주권은 중간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멸실 목적으로. 멸실 안된 집도 뭐 중과한다는 안 한다는 뜻입니까? 집이 있어도 이거는 뭐 단체로 기업에서 사는 것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개인이 사는 것도 포함을 하는 건가요? 기업이라고 구분 안 해놓은 것 같으면 개인이 사는 것도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런 것 같으면 재개발 구역 안에 산 향후에 입주권이 될 집은 중과가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 이것도 한번 질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간 안 되는 게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 안 되는 집들이에요. 이건 빼준다는 뜻이겠지요. 3번 항복리. 재개발 부지약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멸실목적. 구역 진도가 너무 많이 많이 남은 곳은 아직은 들어가 살려고 살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멸실목적으로 보는 건 언제부터 멸실목적으로 보는 걸까요? 이고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 가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이사 가려고 집 샀습니다. 답 나와 있네요. 그럴 때는 중과 적용을 안 한답니다. 옛날 세율을 적용을 한대요. 근데 이사 가려고 샀는데,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 가겠다 말만 하고. 그럴 때는, 어,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이주, 어, 계속 보유한 경우, 요 조정지역 경우입니다. 그죠? 이주택에 대한 세율 8%.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 더 샀습니다. 이사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부산은 그냥 원래 세율입니다. 근데 조정 지역은 이 주택이 돼버리니까 원래 이 주택이라도 일시적 1가구 이 주택 혜택은 조정 지역에도 주는 거죠. 주는데 안 갔다.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세율 조정 지역은 8% 적용을 한다 소리고요. 어, 비조정 지역은 이 주택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시적 이 주택은 조정 지역은 이사 가라는 기간 안에는 딱 가야 됩니다. 소정 지역은 1년 안에 가야죠. 이사도 맞죠. 어, 1년 안에 가야 되죠. 여기 종전 주택을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소정 지역에 있을 때는 1년 안에 처분하고 멸실하여야 함. 3년 이내에 멸실 처분 멸실하여야 함. 어쨌거나 일시적 일가구 주택은 조정지역은 1년 안에 이사가야 됩니다. 뭐 부산같은 경우는 이주택까지는 원래 세율이니까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서 지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 지득하는 주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이주택에 해당 이미 이주택이 있는데 무슨 일시적 이주택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되죠 이거는.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은 적용이 되겠죠. 중과가 맞죠? 이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같은 경우에 서울은 뭐 투기 조정지역은 택도 없는 이야기고요 부산같은 경우에 이미 이주택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세 번째 집을 살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 팔 거니까 그냥 2주택까지 원래 세율 적용해 이게 예, 안됩니다. 그냥 3주택 세율 8%입니다. 그떠십니다 이게. 그리고요. 일시,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아니죠. 그죠? 그러다 죠그 보니 중공이 됐어요. 아파트 중공 후 주택의 취득기 기준으로 완공되고 나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된답니다. 집이 하나 있어요.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받은 날부터 아까 일시적 일가구 주택이 뭐, 3년 안에 팔아야 일시적 일가구 유주택이죠. 비조정 같은 경우에.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 3년 안에, 집안 지어지도 3년 안에 팔아야 되느냐. 팔고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봐준대요. 그러면 언제부터 3년을 따지느냐. 완공되어서, 준공된 그때부터 주택의 지더기를 3년 안에 앞에 집을 팔면 된대요. 이렇게돼 있네요. 어, 요것도 옛날에 양도세는 만약에 당첨이 됐다. 당첨은 6개월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렇게 그럼 3년으로 완화가 된 걸까요? 양도세는 분양 사격은또 6개월에 팔아야 되는 걸까요? 그게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걸까요? 아이고 이것도 헷갈리네요. 시득 후 3년 안에 이사를 가면 된다고 돼 있는데 아, 어, 둘다 조정지역은 1년 안에 처분 멸실인데, 분양 당첨됐을 때, 그 청약 조건에 기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는 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없어지는 건가요? 이걸로 통일되나요? 이것도 질의해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으로 거주하던 A주택. 이걸 대가하면서 신규주택 B로 옮겼어요. 이게 대체주택이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대체주택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 사업 시 인가 후에 이렇게 어, 요 1주택만 가 있던 사람이 관리처분이 나고 이제 이주를해줘야지만 집을 짓잖아요. 요런 집을 대체주택이라 하거든요. 대체주택은 요 요건을 갖추어서 전세대원이 다 들어가서 1년 이상 살고 그 다시 요 집에 이사 들어가서 어, 요, 요건 충족한 경우에 대체 주택을 매도할 때는 비과세가 되거든요. 어, 그럴 때, 이건 일시적 이주택이 아니고, 일시적 이주택 개념이 아니에요. 뒤에 산 집을 파는 거예요, 요거는. A에서 B로 이사를 갔고, 그죠? 뭐 그렇게 지득했다가 재건축 주택에 입주하면서 다시 A로 이사를 가면서 요 B를 파는 경우에요. 어, 요럴 때 일시적 이주택으로 볼수 있는가? 일시적 이주택에 해당을 한다라고 해놨네요. 원래 일시적 주택은 먼저 산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뒤에 거를 팔고 다시 들어가도 그냥 일시적 2주택으로 봐준대요. 요때는 그러니까 언제부터냐. 재건축 주택에 완공된 시점부터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완공되기까지 그러니까 잠깐 살다고 들어가려고 이제 신규주택을 취득했잖아요. 대체주택인 거 이게 어, 그럴 때 재건축된 어, 주택에 입주한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이주택으로 또 봐준다 그러네요. 원래 이것도 2년이거든요아 진짜 뭐 이것저것 더 헷갈리게 돼 있네요. 어머나 보자 이거 어떤 경우를 지금 이래 봐준다는 그거예요. 뭐를 할때이 모든 질문이 아 일시적 이주택 보는 게 아이고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3, 3년이에요. 3년. 옛날에는 다 2년 안에 처분해야 했거든요. 앞에 대체 주택은. 그게 3년까지 봐준다 이 뜻입니까? 그 다음에 적용되는 거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법 시행 전에 시행일 이전에 그건 뭐 3, 8월 3일까지입니다. 그죠? 그때 계약한 거. 어, 정부가 수택시장 안전보안대책을 이렇게 발표한 7월 10일 그 이전에 매매 계약한 거를 증명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옛날 세율을 적용을 해주고요. 근데 개정 후라도 어 이렇게 법이 그딱 시행되기 전에는 법 시행 전에는 어, 옛날 세율을 적용해준대요. 어, 그러니까 7월 11일 날 12, 11일 12일 만약 계약을 했어요. 근데 8월 3일까지 잔금을 치면 옛날 거적용해 준다 이 말입니다. 어, 우리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완성된 아파트는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길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을 8월 3일까지 치는 거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요 질문이 취득 잔금 8월 3일까지 3일까지 입법에 고잖아요. 3일까지 하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뭐 옛날 세율 그대로죠. 한 보세요. 이게 좀 빠뜨리기 쉬운 게 다른데 발표하는 자로 보면 이게 뭐 또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옛날 세율 이래 돼 있는데 개성 전에 시행되던 그 세율은 현행 취득세율에는 4주택자는 4%입니다. 4% 그외 나머지야, 옛날 그대로지만, 4주, 사주택자는좀 조심해야 되겠죠. <웃음> 원래 취득, 그, 시행되던 그 세율이 4주택자는 원래 4%입니다. 어, 법 개정되고 나면, 이제 4주택자는 얼마로 바뀌겠습니까? 12%. 3주택자는 8%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8월 4일부터는. 비규제 지역에 이제 주택을 취득했어요. 조정 지역에 하나를 가있고, 비조정 지역에 어, 아파트 3억짜리를 하나로 샀다. 그럼 그거는 그냥 뭐 옛날 세율 그대로입니다. 그죠? 근데 비조정에 먼저 하나를 사고, 여게 설명해 놨네요. 비조정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 지역에 이제 주, 어, 주택을 추가로 살 때는 조정 지역은 8% 2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8%. 거꾸로 하면 8%. 조정을 먼저 가지고있고 비조정 걸 사면 여기 1에서 3%. 이렇게 됩니다. 어, 여기 나와 있죠. 비조적은 2주택은 1에서 3%, 조정 지역은 1주택은 1에서 3%, 2주택은 8%, 3주택은 12% 법인은 법인하고, 그리고 4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다 똑같이 그냥 12%예요. 근데 비조정 지역은 2주택까지는 똑같습니다. 2주택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3주택이 8%, 4주택이 12%, 많이 완화됐습니다. 비조정지역은 촛불 들고 막해놔는 조금은 완화가 됐네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택자가요거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을 할때 세율 1에서 3%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하나 살 때는 두 번째 주택을 사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럼 이미 하나 가지고 있어요. 조정지역에 하나를 더 삽니다. 그럼이 2주택째가 되는 거죠. 소정지역은 8%. 이미 2주택입니다. 비소정지역에 어, 지덕을 할 때, 하나 더할 때, 3주택제가 되는 거죠. 비소정지역에 사는 거는, 비소정은 3주택부터는 8%였죠. 8%. 근데 이미 3주택가 있는 사람이 비소정지역에 산다, 그러면 12%가 될 거고, 만약에 2주택인 사람이 비소정이 아니고 소정지역에 하나 더 산다, 여기 12%가 되겠죠. 전 국민이 세무사화가 되어가고 있겠습니다. 지금 어지간해갖고는 산수를 못해왔어도 못하겠어요. 진짜로 맞죠? 자그 예.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보면 어, 다 왔네요. 끝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아까 어떤게 헷갈렸습니까? 어, 입주권 나중에 그 보존 등기할 때, 그때 주택수가 다주택자이면 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명확하지가 않구요. 승계조합은 토지취득세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좀 불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불명확한 게또 있었죠. 음, 아까... 어, 입주권이나 분양권 가진 사람들이 언제부터 3년 안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팔아야 되느냐. 여기는 집 안공되고 나서부터 3년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동안 어떤 그 입주권 그 특례들, 어, 그 특례들에 보면 입주하고 나서 2년 안에 이제 뭐 팔아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3년으로 늘어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 그게 궁금해요, 진짜로. 그거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것도 짚어지면 따로 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